이거 응. 이거 망하면 또 여기서 자르는 거예요? 여기서 더 이상 망할 수가 없지. 여기 뒷바닥인데. <웃음> <웃음> 머리가 이렇게 망쳤어 어제. 더 어, 많이 빠졌네. 더많 빠졌네. 더 네, 많이 빠졌죠. 그래서 네. 이거를 오늘 머리를 바꿔줘야 돼. 그래서 내가 생각한 게 아까 치드레곤 머리가 있어요. 보여줘 보여줘. 어 치드레곤 머리. 당장 보여줘. 어. 요거. 살다고 이제 다 가능한.. 아니 아니 그니까 아니.. 어이양 이렇게 된거 머리는 이렇게 해보자고 감드래곤 근데 살 빠져가지고 솔직히 진짜 옛날 보다는 훨씬 이목구비가 좋아졌는데 예 그래도.. 위에 머리 길러서 하면 되는데 오? 어, 그럼 한번 해볼까 진짜? 근데 단점이 있어 옆에를 너무 짧게 쳐가지고 이거 하얗게 된 거는 일주일 지나면 돌아올 거야 오케이 그러면은 이거, 이거 망하면 또 여기서 자르는 거예요? 여기서 더 이상 망할 수가 없지 여기 밑바닥인데? 아 표정이 왜 그래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아, 저, 어 알았어 사람. 살기 진짜 없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자 비포를 찍어야 되니까 그 맨날 하는 거있잖아 안경 벗고서 이상한 표정 짓고서 하나 둘셋딱 찍는 거어아 아, 아, 아, 괜찮습니다 <웃음> 괜찮습니다 <웃음> 아, 네. 아 미안합니다 <웃음> 괜찮아요 <웃음> 진짜 미안합니다 네 괜찮습니다 <웃음> 네. <웃음> 어, 어, 어. 이 머리도 있잖아 이 머리 말고 추천하는 스타일도 한번 보여주자 그래서, 그래서 어, 둘 중에 하나로 가보자 아니 이거 어때 이거? 그런 식으로 할수 있으면 좋죠 이것도 괜찮아요 근데 이건 본인이 왁스를 발라야 되는데 안할 거잖아 네. 그러니까 의미가 없죠 왜냐면은 이거는 완전 투블럭으로딱 그어가지고 완전 다 밀어버리고 위에 넘긴 건데 이건 이어버리는 머리기 때문에 본인은 다시 할 수가 없다 아니 내가 시디를 했다안 되면 이게 맞는 거 같은데 왜냐면 시디머리는 이렇게 좀 머리를 안 자르잖아 아니 똥강아지야지디했다못 돌아온다니까 몇번을 이야기를 해 저걸로 했다가 저거 지드고는갈수 있어요 오케이 그럼 이렇게 해, 이렇게 어 오케이 어 이렇게 근데 잠깐만 나 머리 지금 처음 보잖아요 예 이것 좀 볼게요 얼마나 지금 여기 위쪽을다 이렇게 해버려가지고 일단은 다행히 고쳐지곤 있는데 어, 괜찮은데? 이 조명이 생각보다 너무 세가지고 하얗게 보이지 실제로는 까매요. 그러니까 지금 거울가서 한번 보고 와 본인 느낌을 알고 와. 아 어, 오케이 오케이. 어, 거는 중요해. 어 내가 보고 올게. 이거는 중요합니다. 네. A few inches later. 와 아주 시원하게 조전했네 정말 고마워요. 아나이번엔 솔직히 머리 길라 그랬는데 아. 그 소리 네 번째. 지금 안돼 말하면. 오케이. 네. 안 된다고. 네. 안 된다고. 설마 이게 끝은 아니죠? 아니, 이제 시작이지. 이거 앞 머리도 잘라야 설마? 앞 머리에 안 자를 거예요. 아, 메이플 토뱅 머리 같은데 이거. 아, <웃음> <웃음> 오, 정말. 오, 괜찮아 보이는데? 이렇게 올려가지고 막도 발라야 돼. 아, 옛날 이렇게 해야 되잖아. 안 하면 내려와 있지. 그 은지원 씨. 네. 아, 사랑했나 봐 한번 검색해 봐요. 은지원. 그거, 그거 보면 눈 돌아갈 수 있어. 근데 비슷한 느낌이야. 근데 네. 은지원 씨보다 지드림은씨가 머리도 길고 스크래쳐 나있는데 이거를 봐봐 지금 두둥강 나있잖아 네. 이 가장 꼭대기가 제일 길어 어. 그죠? 어. 그래서 이 가장 긴 머리랑 요거 제일 긴 머리랑 요렇게 왁스 발라서 얹어주는거야 요런식으로 요렇게 해서 머리 올리는거지 은지현씨처럼 이렇게 올려가지고 요요저 은지현씨 머리 해주세요. 이거 은근히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 음. 자, 일단은 옆머리 끝났고, 이제 뒷머리는 라인 마지막에 딸 건데, 예. 그 전에, 어, 나는 근데 솔직히 느낌은 좀 나올 것 같기는 해. 아, 근데 이게 여름이었으면 정말 좋았는데, 좀 날씨가 추우니까, 그게 약간 TMI다. 자, 일단은 기본적으로 베이스는 어느 정도 갖춰줬어요 어, 진짜로? 아니, 이렇게. 오늘 괜찮은 것 같은데, 진짜? 어, 아니 진짜 보니까 홀 낫네. 아니 일단 내리막이 끝났고 지금부터 머리 올려서 지드리고 머리 보여준다고요. 오케이 오케이. 응. 이건 아니죠? 아니죠. 뭐 소리예요? <웃음> 네. 야, 이거 이게 지금 이거야? 아니 아니야. <웃음> 맨날 머리를 이렇게, 이렇게 해야된다는 거잖아 맨날 머리를 맨날 그러면 방법이 하나 있지 후반 한번부탁드려까요자 뭐가 문제인지 보자 아, 아 이거 문제요? 어 무슨 문제인지 알았어 나. 아 근데 말을못 하겠어 내가 어, 어, 알았어, 어 알았어 나도 알았어 잘 어울려요 은지원 머리 맞아요 됐어요 어우 머리는 어 아니 됐어. 내가 저선글라스를한번 써볼게 보여주는 건가? <웃음> 진짜 김정은인데? 아니 거울보고 봐요 진짜 완벽할 것 같은데, 진짜. 와~~ <웃음> <웃음> 너무, 너무 잘 살렸어, 너무 잘 살렸어. 오케이 굿!